그다음에 어 시청자분들이 또 되게 이제 피파가 또 바뀌었다 보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상황들 자좀 알려드릴게요 스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미션 클리어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있다가 뭐 신규 유래 만약에 본인이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감독 모드나 뭐 아레나 같은 뭐 그런 모드 그런 모드 같은 경우 안하실 때 신규 유래를 여기 10만 pp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돌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다 얻어주면 좋고요 sc 그리고 sc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팬수 지금 5천명 이상이면은 집중훈련 요거 받을 수 있다. 라고 하면서, 이제 뭐, 선수들을 스탯을 한 1, 2 정도는 올릴 수 있다. 라고 그렇게 일하는데, 일단 한 판당 150명씩 올라요. 팬 같은 경우는. 음, 뭐, 지금 이제 진다고 해서 막 떨어지고 그런 건 전혀 없어. 지금 현재까지는. 어. 그래서, 이제 서포터로 요걸로 막 되게 이팬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은, 이제 이렇게 응원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, 이때 SC 요거를, 음, 살수 있다. 라고 하는게 맞겠죠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수 있는데 자신이 뭐 원하는 이거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MF, FW 뭐 시야도 있고 뭐 적극성, 위치선정, 침착성 뭐 이렇게 등등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SC같은 경우는 좀 아껴주는게 좋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펜수를 올리는게 진짜 좀급선무인것같아요 어, 펜수를 높여야될것 같고 펜수랑 SC 그걸 모으는 게 진짜 강건인것 같아요